자 5살클랜의 호나님 금방 죽어서 화면에 안 잡혀요 아 클랜 오늘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없져보라 자 아까 그 죽으신 분 어디 계시죠? 아까 지금 그 분을 제가 위주로 좀 많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죽으셨던 AJ88님 자 이번... 이번은 이분의 썸네일로 유튜브를 작업해볼까 합니다 어떤 각도가 썸네일이 좋을라나 결국에서 뛰어내리는 포즈를 좀 썸네일로 찍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분 감사합니다 좋은 예능이었어요 이번 판에는 좀잘 어, 일찍 안 주고 시고 어. <웃음> <웃음> 죄송해요 <웃음> 너무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게 됐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사진은 아까 그 모습은 유튜브에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웃음> 자, 아, 이번 판도 안 튕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언제나 사녹할 때마다 무섭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튕겨서 다행이에요. 튕겼는데 바로 들어와줘서 관계물량합니다 자,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엔 카오에 아무도 안 내리시네요. 목나이에 지금 플렉스팀 내렸고, 리얼 클랜이 지금 파라다이스 우측, 짤파 들어가셨고, 지금 안쪽에 들어가는 게 지금, 들어가는 게 지금 몇번 팀이죠? 어, 웅비님면 지금 홍그리 4팀이네요. 웅그리 4팀, 안쪽에 지금 짱님, 회장님, 부캠에 들어가고. 자, 캠프 알파에 지금 플렉스 팀까지 같이 가는 것 같죠? 그리고 파인 안에 지금 두팀 내려가는 것 같고. 라카에 짤파 들어가는데, 웅비님이 <웃음> 뒤로 뺍니다. 어 시작 그렇습니다 자 우사 1팀에 내려가는데 자 내렸습니다 어 위험해요 자이분 뛰어내릴 때마다 너무 무섭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항상 뛰어내리시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자 준비해보도록 하죠 헝그리팀 저판에 너무 아쉽게 죽었어요 제가 중계를 사실 좀 집중적으로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의 화면을 좀 많이 잡으려고 했는데 어 잡으려고 하니까 없어졌습니다 어, 이번판은 잘 살아남아서 어, 끝까지 아까 2라운드처럼 아, 3라운드인가요? 어, 2라운드처럼 음, 잘 왔으면 좋겠어요 특이한 마기를 하고 있는 셉씨님 제가, 그요 IT라 그런지, 셉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네요. 한국어로 하면 쌉인데, 그죠? 쌉이라고 <웃음> 하기 좀 그렇고. 자, 자기장이 또 위쪽으로 잡혀서, 어이고, 이쪽에 지금, 은교님이 시작하자마자 위기에요. 혼자 리얼 사팀 아래로 내려온 은교님이, 자, 빼서 빨리 가야겠죠? 예, 뒤쪽으로, 있고, 반면에, 헝그리 1팀은 글... 잘 라인을 잘 잡았는데, 앞쪽에 쉽게 들어가는 건, 어... 그런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죠. 몇명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 왼쪽으로 잘세 분이 땡겨서, 잘 봐줘서 왼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을 벌려서 들어오는 판단은 좋은 판단이에요. 분명 오더가 있었겠죠, 디코로. 자, 하지만 뒤로 뺀걸 아마 이제 아셨겠죠? 멀리서, 가는 걸 확인했을 것 같고. 음. 양은 아래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교정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헝그리 3팀 자 헝그리 분들이 그 라르의 클랜 커스텀 대전에서 잘하신 우승하신 분들인데 음. 운빨 만겜이라서요 배그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싸움이 일어났어요 파라다이스에서 자 술탄 피카님이 네, 네 맞아 블루드 님이 조금 멀리 있어요 철지 님도 멀리 있고 한니 님과 지금 피카츄 님이 지금 잡고 있어요 피카츄! 역시 피카츄! 어우 피카츄! 어우! 저저 반대로 아... 피카츄 제가 응원하는 피카츄 님이었는데 아시게 됐습니다 자, 블루드 님이 뒤쪽으로 돌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헝그리사 팀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양각이에요 반면에 지금 리얼 1팀이 블루드님과 반대로 잘 돌았죠 철진님이랑자 이렇게 파라다이스를 점령하게 되는데 위쪽에 지금 리얼 2팀이 쏘고 있어요 리얼 팀이 또 송소리 듣고 왔습니다 자 우측에 플렉스 팀이 있고 아래쪽에는 지금 이열팀에 지금 빵대님만 지금 이쪽에 온것 같죠? 다른 분들은 지금 아래쪽에 지금 북캠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고 빵대님만 혼자 파라까지당긴것 같아요. 파라앗마당까지 스틸 리이 조금 무리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안쪽으로 혼자 들어왔는데 기절을 했고 자 빠르게 붙어 주든지 라인을 잘 봐주든지 해야겠죠. 자 스틸 리밋 다행히도 살리러 오는 것 같아요. 확인하고 빠르게 살려야겠죠 자, 다른 분들은 빠르게 커버 해야 됩니다 뒤쪽에 쏴주고 있죠 뒤를 제로 확인했기 때문에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들이는 순간 아래쪽에 리얼 2팀 지금 위로 올라옵니다 위에 예, 지금 오히려 리얼 1팀은 뒤로 빠지고, 빠졌고 지고빠 지금 플렉스팀과 리얼 2팀 간의 지금 양각 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플렉스클린이 지금 양각인데 이렇게 되겠죠. 지금 상철님이 지금 피가 없나요? 고고이님이 지금 갈 거고 이분들의 움직임을 주도해야 됩니다. 지금 세렌기트님이 아웃됐고 남은 상처님이 피를 채우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파라 안쪽이라 안쪽이라서 양각이어도 원패물이 많습니다 선님이 좋은 샷으로 님을 잘 마무리 지었죠. 자. 밀고 들어온 게 무섭습니다. 리얼리 팀. 좋고. 자, 우리 이제 이쪽에 응원을 하겠습니다. AJ88님. 자기장 또 자기장도 좋지 않아요. 이분들 2라운드도 자기장 안 좋았는데 이분보다 자기장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 뛰어야 돼요. 그래도 구상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 감사합니다. 자, 아까 응원이, 응원을 많이 하셨던, 소라님. 어, 소... 아까 좋은 샷 보여주셨는데, 2라운드에. 좋겠고. 이분들 갈 길이 멉니다. 아래쪽에 팀이 많아서, 들어오는 게 쉽, 쉽지만은 않아요. 범미님 이렇게 됐고. 자, 어디 가셨죠? 호나님 여기 있고. 아, 어, 우리 그분들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잡아 드리려고 했는데 사라지셨습니까? 예. 헝그리 2팀, 6번 팀. 아. 이중기 <웃음> <웃음> <웃음> 가볼게요. <웃음> 자, 이미 들어가고 있고, 자, 쪽까지 들어왔는데, 자기장은 지금 카우 쪽에 잡혔네요. 님 이쪽에 지금 플렉스 팀 가족 싸움이네요 이쪽에 또 싸움이고 손 님과 아쿠아 님 이쪽에 있고 지금 1번 팀과 2번 팀이 싸우는 것 같죠 플렉스 날도 싸우고 있는데 플렉스 싸우는 거 보러 왔는데 오설이 싸우고 있네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른쪽에 오사리 지금 따로 사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플렉스 1팀 이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빵디님 와우 예측샷 와우 빵디님 훌륭했습니다 자 이거 오사리 팀 떨어졌어요 어 아 빵디님 아빵디님 사격했지만 이쪽에 지금 당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리얼 3팀이 올라오고 가는 길이 있고 아래쪽에서 지금 벌써 팀이나 3팀이나 4팀이나 들어오고 있네요 아래쪽에 지금 교전 대기 중인 것 같아요 우리 1팀 한글 리 1팀 내려오고 있고 오른쪽에 크게 들어오는거는 지금 리얼사팀이네요 아쉽게 죽었던 은규님 인지님 이런데 좋은 모습 보여줬던 아이티님 아이고자마중이었습니다 이걸눈치에 못한 것 같죠 자 뮤턴트! 아우 아우 나왔는데 그게 지금 벤지님이 보면 볼수 있을 텐데요? 그게 지금 오더를 받으면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 시안님이 있을 텐데 지금 그걸 모, 볼 수는 없는못 보나요? 아, 지금 보셨습니다 벤즈님이 이쪽에 있던게 좋은 판단 이었죠 아 사실 오 좋습니다 오, 잘 쏘지네요 이분 오잘 쏘집니다 와 에임 훌륭하게 잡았어요 얘네 지금 님이 살아서 올려면 와우 와우 <웃음> 벤즈님이 다 잡고 지금 살아서 들어옵니다 P1이에요 아, 벤지님의 활약으로 지금 아군 모두 살아갑니다. 자, 피 채워야겠죠? 구상이 지금 붕대밖에 없으시네요. 다른 분들도 구상이 없나요? 아, 구상 하나 있고. 오, 자, 살아남았습니다, 아이팀 자, 위쪽은 지금 오살클랜. 오살클랜이 위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다음 자기장 여화에 따라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스네어님. 스네어님. 저번 3차 때 자기장으로 인해 게임을 포기하시는 모습을 보셨던 스네어님. 그 아군에게 존버당해 죽었다 스네어님. 자꾸 죽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낸, 안 나네요. 스네어님 보면. 어. 그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마인드 님도, 아이고. 우측으로 크게 돕니다. 우측으로 크게 도는 판단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위쪽에 있는 걸 알고 있죠. 님이 가는 길에 사격을 했고, 맞은것 같은데? 저거 못살죠? 굉장이 아, 페이지 5라 이제 슬슬 아파요 도는데요 자 이게 위쪽에 역시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던 지금 헝그리 3팀이 이번 판 좋습니다. 자, 이번 판 자리는 지금 플렉스 4팀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팀이 자리가 너무 좋고, 자, 위쪽에 지금 교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플렉스 2팀. 힐 뺏기 죠 이게 많은데요 보겠습니다 우측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자 지금 위쪽에 플렉스 크랜이 아직 자기장 밖이라서 들어오는게 쉽지만은 않지만 지금 들어와야 되고 지금 플렉스 1팀이 아래쪽에 자리를 너무 잘 잡았습니다 테리님도 위치가 너무 좋고 아래쪽에 지금 모사 2팀과 지금 우측 아래에 있는 헝그리 3팀, 지금 7번의 헝그리 3팀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플렉스 2팀 들어옵니다. 예프님의 자리가 지금 보기가 좋은 자리에요. 위쪽에 있는데. 자, 집까지 땡겼어요. 앞쪽에 언덕이라. 자, 말씀드리는 순간 아래우사살 호나님이 잡았고. 오는 게. 테리님이 뒤로 돌죠 테리님이 저번에도 호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런데 역시 멀리 왔습니다 자, 따도 되는데요 테리님이 아우예자 이거 못봤나요 지금? 아쿠아님이 우거 같죠? 테리님이 무리하면 안됩니다 잘 걸렸지만 살아서 빼는 모습이 좋아요 핸드폰이. 이해할 필요는 없죠 여기 싸움도 서로 면의 플렉스 클랜 와야되는데 를 가져가고 님이 샷이 좋아요 사님이또 다른 쪽을 봅니다 위치가 이렇게 되면 지금 테리님이 지금 이쪽에서 오는 거를 빠르게 빼야 되죠. 둘이나 오는데요. 둘다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두 클린 다 들어와야 돼요. 자, 땡길 수가 있는데 그때 사격하면 좋겠죠? 입니다 테리님이 지금. 어, 아아 부스스님에게. 아, 부스스님. 아까 인터뷰 때 테리님을 욕하던 부스스님. 와, 오늘 드디어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넥스팀 땡기고 있고. 지금 이쪽에 독사님이 남았는데 피가 하나 잡고, 키를 챙겨가나요? 자, 살아서 가긴 어렵습니다. 피가 너무 빨리 달죠? 자, 독사님이, 스팀이 저리가 좋아, 자리가 좋았었는데. 아, 그래도 마지막에 mzf님이 살아남았어요. 독사님도, 독사님이 3킬하고 다운됐고. 지금 가족 싸움 대전에서 지금 두 분이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살 클랜이 위치가 너무 좋아요. 두팀 싸우는 동안 오살 클랜이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랜. 자 오늘 오살 클랜이 좋, 좋네요. 자 플렉스 말씀드리는 순간 플렉스 클랜 다운됐고. 자부수님 피도 별로 없어서 아이고 부수님이 렉스 님에게 다운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셀 클랜 오셀클랜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자기장도 좋고 위치도 좋고 아자 이렇게 호나 님이 땡기고 오셀 팀이 1등을 가져가게 됩니다 4라운드 자 좋았어요 이번엔 또 호나 님이 킬을 많이 3킬이나 하셨네요 자 여러분 자 오늘 이번 아차 커스텀 아,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는 오살 클랜이 가져오게 됐고 이번 판은 좀 플렉스 클랜이 선전을 좀 많이 했네요 위쪽에 플렉스 클랜이 좀 서로 겹치지 않았다면 또 플렉스 클랜이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지만 두분두 두 클랜에서 너무 격렬하게 싸웠어요 어, 싸우다 보니까 아래쪽에 오살 클랜이 아래쪽에 10번에 오살 클랜이 들어와서 자리를 잘 잡는 기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음. 판에 그 아까 우승 후보던 오살팀은 금방 떨어진 거 같고 어, 진님 클랜도 그렇고 안신겼고. 아 제가 응원하려 했던 지금 13번 어. 밴. 어, <웃음> 이렇게 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그... 방송 또 저번보다 원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아와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영상은 모두 유튜브에 올릴 계획이니까요 왜 올린거 다시 보기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